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다전입니다 이 새해 인사를 빨리 들었어야 됐는데 예, 조금 늦었습니다 저 뱀들을 물리치느라 어, 새땅 하면 영상 올리려고 촬영을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간 없기도 했고 또 조금 이제 우당탕탕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건 어쨌든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또 새해가 밝았는데 이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어, 우리 또 뭔가 우리 새로 마음가짐 목표, 앰비션 이런 것도 우리가 나누면서 얘기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누가 한 말인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는데 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목표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때보다 적을 때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이 종이에 적었을 때보다 말로 뱉었을 때두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여기에 플라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목표를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세워졌다면 이걸 남들에게 말하는 순간 정말 강한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목표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 신축년 한국타잔의새 목표가 무엇이냐 첫 번째 유튜브 구독자 30만명 달성입니다 원래 50만명으로 생각을 했다가 아, 조금 더 손에 잡히는 목표로 하자 해가지고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니죠 하지만 2019년에 제가 5만명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했는데 이뤄냈어요. 그리고 2020년에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쉬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은 마련이 됐으니까 좀막 박차를 한번 가해보자. 이 한국 타자만 할수 있는 이 독보적인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구독자 30만 명 한번. 달성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시간 관리를 하고 체력 관리도 하고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겠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제가 30만명 달성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대충대충 뭐 대충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내 보겠습니다. 두번째 연간 주식 수익률 100% 달성 제가 2020년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뭐 소액이지만 30%가량의 수익을 얻었고 올 한해는 100% 그러니까 제 자산을 아 따블로 만들어보겠다 이 말이죠. 그런 금융 목표를 세웠고 그걸 또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공부할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어떤 기업을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지 촉각을 세우고 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맨젤스한 페이지 장식하기 새해 목표로 뭐 건강, 운동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운동 같은 경우는 정말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무작정 열심히 하기 이러면 정말 금방 무너집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저는 바디 프로필을 목표로 했고 또 이런 좋은 결과물을 얻었죠. 그래서... 헬스 잡지죠. 네, 맨즈헬스의 한 페이지를 제가 좀 장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맨즈헬스에서 SNS에서 몸 좋으신 분들 사진 이렇게 실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간단한 화보 촬영이 목표이긴 하지만 네. SNS 몸짱으로 소개라도 한번 되어보자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번째, 유 퀴즈 언더블럭 출연하기. 제가 유 퀴즈 언더블럭을 참 즐겨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민 인터뷰가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분들 섭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유튜브계 유재석 이라는 말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웃음> 어, 실제로 저희 롤모델인 유재석 님도 한번 뵙고 싶고 이제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가 계신데 유튜브라는 걸잘 모르셔요 제가 뭐 영상을 찍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아시긴 하는데 뭐 그분들한테는 막, 막 테레비가 최고라 테레비 그래서 이더 늦기 전에 불안관에 손자 얼굴 한번 비춰보자 하면서 이런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독서 50권 하기 제가 책을 정말 잘안 읽었어요 그게 저의 항상 단점이었고 좀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작년에 그래도 20권 가까이 되는 책을 읽었거든요 올해는 50권 네, 뭐 매주 한권 꼴로 독서를 해서 제 시야를 좀더 넓히고 또 여러분께 좋은 내용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한두 명도 아니고 몇 천명 앞에서 제새 목표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뱉은 말이 있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방금 제 목표들을 말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도 뭔가 막 괜히 가슴 설레는 게 있고 뜨거운 게 느껴지거든요 생각으로만 했을 때 글로 적었을 때 그리고 말로 내뱉었을 때이 느낌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도 이 댓글에 올해의 목표가 무엇인지 적어주시고 또 한번 읽어주시고 주변 가족 친구 고양이 강아지 얘기를 해봅시다 뭐 마냥 희망찬 새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짱박혀 있을 수만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함께 힘냈으면 좋겠고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한국타전이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라클 모닝 습관화학 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랑 함께 해나갈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Miracle Morning Challenge 모집 공고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충성